아이 우리 직원이. 예. 진짜 저희 우차닭때 봤대요. 아, 예, 우차닭 때. 그 집에 세리기가없어갖고안 아, 보는데. 예. 진짜 웃긴다고. 그면서안 아, 네. 왔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, 네. <웃음> 네, 어떻게 괜찮습니까? 예. 네. 네. 아, 이렇게 많이,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에요. 어, 그럼요. 작은 거에 좋요 그게 좋은 거죠. 네, 근데 진짜 근데... 순수하신 게. 제 진짜 네. 좋은 거죠. 네. <웃음> 아 많이 웃서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<웃음> 네, 네. 네. 아도없 지금 물어볼 시간이 습니다 오늘 잘하면 이을것습니다 예. 자. 뭐 소리가 죠저옷 그럼 지금부터 졸타시 달려볼 텐데 여러분비 준비 됐나요? 비됐 네, 좋습니다. 우리 녀소리와 함께 졸타시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녀 진짜! 이이 뭐예요 뭐예와뭐예와왕총아 어디 간 거야 이거? 야,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? 하나 아,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여기 있 미역 어디 갔어? 아그 건강 미역인데 진하다 진짜 진해 진하다 아 오늘 첫 출근이니까 단연님한테 인사 잘 드려가지고 아 여기 구정으로 출근할 수 있게 인사 연습이나 좀 해볼까 아, 장 아.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, 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를 좀렇게어저 어, 일하러 오신 분? 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일하러 왔어요 <웃음> 아일분이세요예 구두를 분 모르겠습니까 저는 구두 약하셨구나 구두 약했죠 <웃음> 예. <웃음> 구두 약속하고 왔어요 아이고. 아 어휴, 오늘 좀뭐 쌀쌀하죠 예. 어, 어제는 좀 날씨가 보리보리했는데. <웃음> 예, 웃길 줄 알았어요. 예. 네, 그럴까 봐요. 예. 네, 네. 네. 네. 근데